할렐루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군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리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고,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목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엄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문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하여달라는 하여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특히 9장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권리는 무엇이며 이것을 포기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하고 이듬해 자매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포기하고 즉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또 일할 고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며 먹지 않으며 양을 기르고 양떼의 젖을 기대하며 먹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라고 물으며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문 후반에 나오는 바오리, 왜, 무엇 때문에 당연히 주장하고 찾아야 할 권리라,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지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음 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신성한 것을 그들에게 마음에 뿌렸으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육적인 것, 물질받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권리를 가졌는데 바울 자신은 오죽하겠느냐? 라고 되물으며 교회로부터의 재정적 후원이 당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 또한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포기하느냐 면 15절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철저하게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연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 바울이 누려도 누구 하나 딴지 걸 명분이 없는 당연한 권리를 바울은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바울은 차라리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상급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 고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시간을 활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삶과 인생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요. 나의 오름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서 부르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 권리와 자유함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부르심을 위해 내려놓는 것을 상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보편적 관점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목조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르실 다스림을 받으며 달망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감내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며 수도 없이 정죄하는 나의 이웃에게 세상에게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도록 나의 노력과 지혜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결백을 친히 주장해 주시도록 나의 삶의 통치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며 나의 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 친밀함과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게 누리며 우리의 삶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저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에게 큰 조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아마도 세달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어느 날 조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가 슈퍼마켓을 보며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과자 사줄까? 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떡거립니다. 그래서 슈퍼에 데리고 들어가서 먹고 싶은 방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귀여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니 사탕 몇 봉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기 위해 조카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니 조카가 자기의 사탕을 뺏어가는 줄 알고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조카는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손에서 꽉 쥐고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 오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닛게 되는 거야.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건 닛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공포감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힘, 능력, 지식, 경험, 나의 인생, 먹고 마시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권리 포기이며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수 있으며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손을 활짝 펼치십시오. 하지만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결정이 있어야 하며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큰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발과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나의 옳름과 억울함을 증명하고 나의 삶의, 삶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옳름과 억울함을 증명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재정, 지식, 경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나의 손을 주님께 펼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더욱 풍성하게 나의 손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려놓음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깊이가 더욱 깊은 친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